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및 취소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 있는 민원접수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에 있는 자격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격 관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메뉴가 있는데 근로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주의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피보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정정신고를 할지 취소신고를 할지를 선택해 주시고 보험구분에서는 고용보험만 체크하시고 사업장 관리번호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이때 근로내역 확인 신고 정정및 취소해야 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현장이 미승인 하도급 현장이라면 본사 관리 번호를 원도급 또는 보험료 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면 해당 현장 관리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승인 하도급 현장이라고 한다면 본사 관리 번호를 입력하고 하수급인 관리 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현장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시면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먼저 고용보험에 체크하시고 성별 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일용근로년월을 체크 후에 조회하시면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보면 정정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정정하실지 또 어떤 부분을 취소하실지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체적인 사유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정정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시고 대상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추가한 다음에 정정 취소 신고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노무비 명세서 또는 작업일지 정도로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 정정및 취소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